뉴스에 김어준이 언급될 때마다 김어준의 이름 앞에 방송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혹시 이 사람에게 방송인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드시 김어준이 나서서 사실을 비틀고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어준은 수입소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한다면서 가전선동질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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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에 대한 성금과 국가보조금 을 윤미향이 모조리 착복해왔다는 폭로를 했을 때 김어준 이 인간은 누구를 두드렸을까요 약자인 위안부 할머니일까요 위안부 할머니 삥 뜯어서 소고기 사먹은 윤미향이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김어준은 달랐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개입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글을 써주고 뒤에서 할머니를 조종했다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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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통이 나더라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이유도 추정컨대 이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누가 속을해 속은 니들이 잘못이지 2018년 2월 당시 사회적으로 미투가 큰 뉴스가 되던 시기에 김어준은 예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조만간 미투가 또 일어날 것이다 이 미투들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이는 짓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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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 주장하는 인간들을 출연시킬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20여 년도 지난 과거의 일을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까지도 모두 기억해내는 천재할아버지를 등장시켰습니다. 페라가모처럼 특정 날짜와 시간들을 정밀하게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실처럼, 팩트처럼 느껴지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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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에 관한 조항 제 13조 대담 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입니다 김어준 그의 팩트 조작과 대중 선동적인 언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불공정과 형평성을 잃은 방송 행태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자면 하룻밤을 지새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자 김어준의 이름 앞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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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일보 자칭 총수 말고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송 한 편당 200만원, 매주 1000만원, 매달 4000만원, 1년으로 따지면 5억여 원의 돈을 벌도록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김호준은 끝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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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거짓 조작을 동원해서 국민을 선동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더 이상 공중파를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그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던 방송인 김호준에서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내고 새로운 타이틀을 붙여줘야 합니다 국민 우롱자 김호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